행복과 성적 순이아니라무속촌네 뮤비 파이팅 해야지. 네 뮤비의 리액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저희들의 뮤비를 드디어 보게 되는 날이 오려는 날에 왔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떨려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아, 이거 들어갔다, 좋다. 오, 좋아. 어, 아, 이거야. 오, 이거 들어갔다. 아, 너무 좋아. 아, 좋다. 와. 아, 와, 순간 안경. 와. 아하, So, so, so, let's go. 좋은데? Let's go. Let's go. l e 진짜 진짜 완전하면서 했잖아 그러니까. 아나나나나나나 조각, 조각, 조각, 조각, 조각, 조각, 조각, 조각, 조각, 조각, 조각, 조각, Okay, c o t o e a e 아, 이게 뺏스오는 이랑 한개잘 나오네. 어, 뭐야? 김이다. 와! 와! 야, 김이다. 어? 와, 어? 와, 와, 와, 와 아, 너무 신난다. 너무 좋다. 아, 진짜. 오. 아색감 아, 보정도 색감 보정도 잘해. 어, 너무 친구 잘됐다 아. 파이팅해야지 뮤비를 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멤버아 진짜 좋은데 이제 열심히 고생해서 찍은 거라. 네. 음. 네. 그리고 저거 촬영할 때 거의 이제 개인 신들이 거의 없이 그냥 네. 뭐 계속. 이어서 응. 다 춤추 어, 춤추. 어. 뮤지컬식으로 이제 좀 연결하면서 이렇게 찍어봤죠. 어, 와, 근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틀 동안 다 같이 고생한 네. 보람이 보람이 너무 느껴지고. 뭔가 또 댄서분들 출연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아, 합이 좋게 형이 되다 보면서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보면서 예. 그리고 같이 보면서 뭔가 되게 재밌어지고, 뭐 음. 기분이 좋아지네. 는딱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그런 뮤지컬이요 맞아, 맞아, 맞파이팅해야지 보시면서. 힘 많이 내시고 그희도 파이팅해서 네. 활동도 열심히 한번 잘.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캐럿분들도 이 뮤비를 또 좋아해 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사실 한번탁더 어. 이렇게 보고 바로 또 보고 싶어지게 하는 그런 네. 뮤비. 네. 맞아요. 진짜 네. 두번두번세번은 보기. 네. 아 네. 근데 저는 네. 6일까지 참고. 네. 아, 저도요. 저도 저도 그래. 그또 너무 자주 보면 감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래야겠어요. 캐럿들도 뮤비 리액션 그리고 다시 한번 뮤직비디오도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5년 만에 컴백하는 저희 부석순.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파이팅 해야지 비로해서 런치 7시에 들어줘서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행복은 성룡순이 아니라 부석순! 부석신! 지금까지 부석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